박찬님, 남양 때 항상 느끼는 거, 기, 뭐, 기차통 버금가는 웃음소리, 성량 엄청 하신 듯, 아이유 3단 고음 되십니까? 보컬 연향 하셔도, 아,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푸? 아, 아, 아!